확실히 새로 출시된 제품이 자연스러우면서 가볍게 올라가요.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데 집에 가서 얼만큼 또 찾았는지 안녕하세요. 빌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에뛰드에서 컬픽스 마스카라가 새로 출시됐는데요. 그래서 예전 버전의 컬픽스 마스카라와 새로 출시된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마스카라 부분에서 정말 오랫동안 상위를 지키고 있었던 제품이 바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예요. 정말 한 번쯤은 써봤다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요. 오랫동안 상위를 유지를 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좀 트렌디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 검정 유광 컬러의 제품의 패키지에서 여심 저격하는 핑크 컬러의 무광으로 바뀌면서 뭔가 한층 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면서 세련되졌어요 그리고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두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더니 원 플러스 원으로 행사를 해서 4개를 3만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7월 30일까지 행사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영으로 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러쉬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곡선 모양의 롱래쉬 브러쉬가 일자로 뻗어있는 모양으로 슬림하고 좀더 촘촘한 브러쉬로 바뀌었어요. 우선 기존 제품을 먼저 한쪽 눈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전 버전은 볼륨감 있게 올라가면서 뭔가 화려함이 느껴지는 마스카라로 빡! 이런 느낌을 연출해주는 타입이고요. 새로 출시된 제품을 눈에 올리면 바르면서 느끼는 게 눈가 쪽에 좀더덜 묻어나고 깔끔하게 발리면서 뭉치는 감이 없이 올라가는데요. 살짝 아쉬운 건 제가 속눈썹이 짧아서 그런지 볼륨감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언더 쪽에도 확실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좌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새로 출시된 제품이 자연스러우면서 가볍게 올라가요. 이제 양쪽 모두 신제품으로 발라볼게요. 양쪽 모두 블랙 컬러의 신제품으로 올려봤는데요. 확실히 예전 버전은 화려함이 느껴지고요. 지금 버전은 가벼움과 내추럴함이 느껴집니다. 브라운 컬러로 올려서 어떤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라이트한 브라운이 아니라 초코 브라운의 컬러이고요. 발랐을 때 블랙 컬러보다는 마스카라를 올린 듯안 올린 듯한 자연스러우면서 청순함과 여리여리한 느낌의 눈이 연출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한번더 덧발라봤는데요. 덧발라도 떡지거나 뭉침이 이전보다는 줄고 가볍게 밀착되면서 마무리감도 깔끔해진 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나 정면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자연스러운 속눈썹 연출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덧바르니까 확실히 브라운만의 깊이감이 있는 마스카라 연출이 느껴집니다 요즘 여름이라 정말 땀도 많이 나고 또 장마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습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 입김으로 인해서 축축 처지는 속눈썹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마스카라를 하고 퇴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좀 보려고 해요 컬픽스 마스카라가 24시간 컬링이 지속되는 임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컬링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퇴근에 가까운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 옆에서 봐도 처짐이 느껴지지 않죠?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데 집에 가서 얼만큼 또 처졌는지 아 진짜 더워서 마르 말을... 크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촬영한 얼굴인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도 속눈썹은 확실히 처짐없이 유지되고 가루날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컬링 유지의 임상의 결과인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루프는 어떨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뿌려도 번지거나 지워지거나 가로 떨어짐이 없고 스버지 프로프라고 해서 번짐에도 강한 기능도 있다고 해서 손으로 비벼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세게 비벼도 번지지 않고요. 유지가 잘 되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전 버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팔에 올려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벼도 확실히 지워지지 않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제가 지워보려고 해요. 컬 픽스 마스카라 전용 제품이 아닌 일반 립앤아이 제품으로 잘 지워지는지 좀 보려고 해요. 살짝 얹어준 다음에 전용 립앤아이 클렌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잘 지워졌어요. 팔에 올린 마스카라도 전용 제품이 아닌 립앤아이로 지웠는데 아주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클렌징밤으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클렌징밤으로도 지웠는데도 정말 깔끔하게 잘 지워졌어요. 저는 사실 클렌징밤잘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클렌징밤 제품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워져서 예전 버전보다는 지우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밤을 올려서 팔에도 지워보니 깨끗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여름철 속눈썹 처짐으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사용하면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신상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밀리밀리 김밀리와 예뻐지세요. 안녕. 빠이.